여기가 바로 바다예요. 서, 선유도. 아, 선유도. 바다에 진상 들어가는 거예요? 아, 나 잠깐만. 꽃게는 빨간 색깔 아니가 아닌가? 똑같나? 익으면 빨개지죠. 그런가? 네. 꽃게랑 돌게 차이점이 뭐예요? 돌게는 돌에만 있어요. 아 꽃게는 꽃에만 있어요. 얄미! 아 <웃음> 네, 지금 촬영 중이고, 아, 바람 진짜 너무 좋다. 와, 군산이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. 진짜. 손유도는 많이 들어봤는데? 저 많이 타봤어요. 그때는 수련회 때몇번 타보고, 또 아마 멤버들끼리 타본 적이 없다. 그래서 지금 한 년이랑 처음 타본. 바다를 이렇게 거느, 거슬러 가는 건 처음이야 이 TV에서 봤거든요 6시 내분 이런 데서 내데꼭 어, 타보고 싶었어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? 네, 색깔이